그 u t it 아! 아! 아! 아! 오케이 잘 들리네 음... 잠깐만요 지금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은 어떻게 되시나요? 음, 조금만 더 키울게요. 아아아, 아아아, 아, 아. 어, 그래도 너무 커진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좀 잡음이 들, 들어가긴 하는데 그정 조금 도와주세요. 어, 일단은 오늘 그 제가 전부 다 경기를 다볼 수는 없었어 가지고 1 분만 이제 보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일단은 그 경기 리플레이들에 대한 피드백은 선생님들이 잘 저희 선생님께서 저보다 이제 더 잘하시니까 훨씬 더 자, 실제로 피드백 리플레이는 더 잘하시거든요. 모든다 잘하시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별, 이제 별개로 그냥 제가 경험했던 부분에서 이제 조언 드릴 만한 부분 같은 거,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오 전체적으로 리플레이를 보고서, 이제, 그제, 어제 그제보다 이제 훨씬 더 좋아지신 게 많이 보였어요. 근데, 어.. 일단 그래도 공통적으로 센터홀리님한테도 이제 이거는 드리고 싶었던 얘기지만 콤보를 이제 연습을 좀더 하시는 걸로 콤보를.. 콤보 연습은 당연한 거긴 한데 제가 특히 이제 나루메아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루메아가 강점이 뭐냐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중 8구 다 똑같이 고화력 콤보데미지를 얘기할 거예요 고화력 콤보데미지 그런데 오늘 이제 센타우리 님도 그랬고 그 딥다이브 님도 그렇고 아직 익숙치 않으셔서 발생하는 문제지만 콤보를 이제 싸게 싸게 치셨어요 사실 그러면 나루면은 가장 강한 무기가 없는 거거든요 그 강한 콤보 데미지가 없는 나루미안은 사실 다른 캐릭터의 성능에 반밖에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방송까지 키면서 부르게 된 이유는 이제 어느 부분에서 가장 어려우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국민콤보.. 국민콤보는 이제 레시피는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럼 레시피 하는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히트확인 이라고 하는 개념이긴 한데 예, 예,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경화수월후.. 아 오케이 오케이 어느 부분인지 알겠구나 아, 일단은 첫번째, 전자부분은 제가 어느정도.. 네.. 아니 계속 말씀하십시오. 전 이상한게 아닙니다. 당연히 일단 전 기본적으로 나루미아 콤보를 3주동안 주 3주 동안 걸려서 겨우 연습을 완성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며칠만에 콤보를 하시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지? 3할에서 5위 해방까지의 높이 문제 아 오케이 오케이 3할에서.. 아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해서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 맨 처음에 그강 맞춘 뒤에 포말 경호설 판단 아, 잠깐만 소리 크네 살짝 들린 게임 소리는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신가? 좀 시끄러운가? 오케이, 일단 한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뭐이강 이후에 포말 경화술 이게 좀 어렵다는 거는 사실 모든 요들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이제 그거를 그음 입력을 하던가 전문 용어가 따로 있는데 뭐이름을 딱히 알 굳이 외국표는 없으니까 그냥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원강이 들어가고 나서 원강이 들어가날나 이렇게 입력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가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드를 랜덤 가드로 할게요 랜덤 하면은 얘가 가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가드를 할때 나가고 가드를 안할때 이제 뚫어야 되잖아요 히트가 됐을 때 원강은 일단 히트확인이 좀 널널해서 보고 눌러도 되는데 그래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콤보 원강이 맞는, 맞을 는맞 맞는 거리에서 원강을 누르시면서 미리 이렇게 그 포말 있죠 포말 커맨드를 살짝 입력해 주세요 근데 입력해 두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버튼은 누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키만 이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상대방이 히트가 되잖아요 히트가 된 다음에 이렇게 입력할 때 바로 눌러서 나갈 수 있어요 버튼을 만약 히트가 됐다 그러면 연습을 누르면서 방향키 입력까지는 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포마리 버튼만 추가하면 바로 나가게 이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 히트 이게 뭐 아무튼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이건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돌리는 조언이고 그자는 이게 그냥 심리적인 부분에서 의 조언인데. 사실 선생님이나 저나 대부분의 나름의로 유저들이 원강을 누르고서 이게 무조건 반사적으로 안 나가요 절대로 그냥 빈도가 좀 높은데 빈도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입력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쯤 거리 있잖아요 이쯤 거리에서는 어차피 상대방이 내밀어봤자 긴걸 내밀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장풍이나 그렇죠? 상대방이, 얘 지금, 뭐야, 동이안 되지? 어쨌든 상대방이 장풍을 내밀던지, 돌진기가 있으면, 그 대표적으로 그랑,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도 그런 거리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하면 부연설명 조금만 붙일 건데, 어쨌든 그래서 돌진기가 있으면 돌진을 쓰던지, 아니면 사거리가 긴 길이 있다면 사거리 긴 기본기를 쓰던지 하겠죠?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런 걸생각하면서 여기 이쯤 거리 잡고 이걸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밀 거를 그로엎물리는 그러니까 타이밍이니까 이때쯤에서 이걸 휘두르고 마, 맞을 수도 있겠지라고 의식 분배를 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맞으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거는 조금 경험이 쌓이시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맞을 만한 상황이라고 이제 경험이 쌓여서 확신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쉽게 나가기 시작하시고. 그 전까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면서 방향키 입력해두기. 이렇게. 이거는 아마, 어 다른 나루메아 그, 고수분이 있어요. 컬식스님이라고. 그분이 유튜브에서 살짝 좀, 잘 정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원중은, 원중은 히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원중은 일단 신경쓰지 마시고 원강만 제대로 하는 걸로 일단 연습해보세요 해보, 사실 원강은 만, 생각보다 많이 쉬우세요 연습만 좀 이제 하시면 금방 되실겁니다 원중은 원중은 연습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못한다고 자기가 말해줄 필요 없어요 전 이거 한달 동안 연습하고도 그랬어요 아무튼. 원강은 대충 이렇고 그래서 콤보 첫번째가 첨강 그리고 경화소로 대쉬군요 이거는 것도이 본인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이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가까이서 말자고 제가 대시를 안 해도 되긴 했는데 이게 사실 어, 대시 근강은 으실 필요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대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대시를 하는 이유는 어... 그게 타이밍상 더 익숙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랜덤이니까 죄송하네 여기서 이게... 이렇게 지금 보셨죠? 지금 방금 전에 보인게 뭐냐면 대시를 안하고서 근강이 들어가는게 보이셨죠? 걸어서 한거 거든요? 그게? 굳이 대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맨 처음에 그 콤보로 연습할 때 어,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제일 막혔어요 대쉬 근강 넣는 게대쉬를 하면은 근강이 허공을 휘두르잖아요 생각을 좀 바꿔서 근강을 넣어야 되는, 니까대쉬를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근강, 근거리에서 강을 쓰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시즌1, 시즌2는 뭐가 막혔냐면은 그 여기서 패치 후에 아마 이거 콤보가 살짝 경화설 올리는 높이가 좀 조절이 돼서 살짝 걸어도 근강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콤보가 2히트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사실 나중 가서는 여러 상황에서 대응을 하려면 결국 대쉬근강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일단 지금 국민콤보를 연습 중이시잖아요 그니까 러 만약에 연습하시다가 대시건다 도저히 못해먹겠다 싶으면 그냥 살짝 걸으시면 됩니다 별로 그쪽이 더 편하시면 일단 그걸로 연습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경화수월이 이게 생각보다 후 상황이 콤보 넣기 굉장히 일괄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걸으시는 걸로 연습하셔도 앵간한 상황에서 다 대응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서멀에서 해방오이까지 오케이. 이거는 어... 그냥 심플합니다 심플 그냥, 콤보 넣고, 맞았다 그러면은, 제가 좀 지금 추워서, 하면은, 그냥 이거, 이거, 그냥, 근강, 무조건 근강. 다른 거, 뭐, 때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공중에, 마, 콤보 중에 마무리로 선물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근강 누르면서 단축키 누르시면 돼요. 맨 마지막 질문은 사실 저걸 말씀하신 게 맞나 싶어가지고, 서머 맞는 타이밍이 좋죠. 이게, 어, 일정치, 그러니까, 콤보 마무리로 서머을 때리셨는데, 그 이후에 근강이 안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면, 서머이 너무 늦게 나가서, 서머이 완전 높이, 높은 상태에서 봤던거 아니면 서머이 하락하면서 봤던거둘중조건하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늦게 썼을 때, 이제, 허공을 지르거든요. 아니면은, 긴강을 늦게 누르든가. 그쵸.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직 카무라가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가 시즌1 기준으로도 국민콤보가 어쨌든 다 금지, 금강으로 나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 처럼, 이제 그지 금은 그냥 이제 금강 쪽으로 연습 하시는 걸로 아잠찮아그 네, 아니고, 뭐 그냥 이리트 이한 다음에 누르시는 게어는데 이렇게 이리트 하고 누르셔도 되고, 실제로 선, 저희 선생님께서는 어, 만약에 저거... 근강 들어간 좀 거리가 애매해서 그렇다하면 2타고 누르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상대가 너무 높아서 낙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아.. 그런게 있었나.. 너무 높게.. 아마 공중에 있는 상대방을 동화수월 태타로 올려쳤을 때 타격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가,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은, 어, 굳이 해방 오이 사실, 나로메아가 기본 콤보 댐지가 너무 쓰다 보니, 이후에 해방 오이을 넣든, 그냥 오일을 넣든,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대공콤 아니면은,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를 경화설 상태로 공가불로 쳐냈을 때, 그런 경우 아니면 사실 거의 발생 안할 거고, 네, 굳이 너무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 콤보 댐지 화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콤보 마무리용으로 오인을 넣는 게 해방 오인하고 그냥 오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진짜 댐지가 야, 살짝 미작의 차이 나죠. 근데 사실 그상황도 오이가 더 좋은 경우가 있어서 저도 오이를 쓸 때도 있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지금 저희가 국민 콤보로 서머를 계속 끼겨 넣겨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 나중가서는 오히려 일부러 후상황 때문에 서머를 빼고 쓸 경우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스킬을 두 개를 넣든 오일을 스킬 두개는든 오일을 넣든 스킬을 세개를넣든 그런 식으로 두개 조합만 들어가면은 얘는 콤보 데지가 계속 그냥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주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인 이제 그 해방오이가 높이 때문에 빗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은 좀 애매할 것 같다 그냥 그냥 오이 쓰시면 됩니다 그쪽이 후 상황에 더 좋을 수 있어요 후 상황은 왜 좋냐면은 어 이거는 첫날 말씀하신 안전점프와도 연관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해방오이를 썼어요 해방오이를 쓴 다음에 끝나면 상대방이 어디로 가냐면은 반대편으로 가요 나로면은 무조건 구석 반대편으로즉 필드로 가가지고 제가 오히려 구석에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상대방 기상승용 맞으면은 그대로 제가 구석 몰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냥 일반 일반 해방오일을 쓰면은 일반 오일을 쓰면은 예 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구석에 같이 버는 냅니다 지금 제가 좀 잘못 뛰었는데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기상 승용을 쓰더라도 안전 점프로 이걸 한번더 사기 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 사실 풀 콤보 뎀지 넣는 상황이면 저는 해파운보에 그냥 무이 쓰시는 건 없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개인 생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정도. 일단 오늘 콤보 관련해서 이제 좀 막히시는 분관 부분이 있으면은 조언드리려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어, 센터우리님 얘기는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뭐 말씀을 드린 치고 어, 일단 딥다이브님.. 그거 말고는 이제 아마 오늘 얘기를 하셨던 것 같나? 점프 얘기예요. 점프, 점프.. 어 맞아. 얘기하셨네 알파님한테도 이제 통현되는 얘기긴 한데 점프를 이제 너무 자주 뛰시는 거 사실 점프를 너무 자주 뛴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편하게 가고 싶어하는 일이거든요 점프를 뛴다는 거. 아니실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저의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점프를 뛰는 건 상대방이 장풍을 계속 던져 근데 장풍을 이제 뒤로 회피를 하든지 앞으로 구으든지 아니면 박든지 하면서 가는데 계속 그게 너무 성가시고 너무 답답해 그러면 보통 사람이 취하는 편한 선택지가 점프예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니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사실 지금 알파님도 그러셨고 딥대브님도 그러셨고 장풍이 없어도 그냥 점프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답답하면 보통 뛰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 가는 게대부분 대부분 그래서 점프는 그래서 보통 편하게 가고 싶다는 심리의 발로 인데 편하게 가면은 도착을 해서 편, 도착하면은 그만큼 자신이 편하니까 좋은 건데 이 게임은 밑강이라는 이제 무시무시한 지대공기가 있거든요 편하면 편한 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강에 그냥 팔잘리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얘기하신 내용이지만 딱 불편하시라도 그냥 걸어서 가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걸어서 가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 면 얘기도 그, 마찬가지로 얘기하셨겠지만 가다가 바로 땡겨 가지고 가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아예 뛰지 말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대방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저 같은 상황이다 하면은 뛰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건 왜냐면 저는 대공을 죽어도 못 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로 게임을 할때 어디를 보느냐 이거 의식 분배 영역이라서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상대방이 대공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대공을 아예 놓는 사람이 있어요 대공을 아예 놓는 사람한테는 그냥 편하게 점프해서 그냥 계속 뛰면 오히려 좋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건 아니고 마찬가지고 이제 특히 거기서 만약에 대공을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은 그냥 이거 점프 뛰는 거봤다가 밑강 한 다음에 카운터 시동 해가지고 피한 5천 4 0 날아가거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이 뛰시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줄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길리안 조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간단하게 말씀하셨긴 했죠 이거는 루피고 러쉬로 안함이랑 러브 어빌리티 주즈 이거 두 개는 특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제가 정확히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눕히고 러쉬로 안함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잡기를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멀리서 이러고 멀리서 이렇게 계속 그냥 거리 제국이 계셨거든요 이거는 어 아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 카본에 익숙치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겐지 상태에서도 이때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아 예, 뻔뻔하긴 한데 지금 얘는 이제 승용을 쓰니까 이러는건데 그냥..어디 보자 기상호기상호 그냥 약자를 빚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이거..아이씨.. 이렇게 빚고 거리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이거 깔면 되거든요 깔면 근데 까는 것도 거의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좀 간을 보세요 이 상황은 일단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마찬가지로 승용을 좀 무서울 때 발생하기도 하고 내가 접근했을 때뭘 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고라를 연습을 하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카고라가 이제 확실하게 익숙해지시면 눕힌 다음에 남이 뭐라 해도 달려가서 그거 하려고 준비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카고라를 연습을 하시면 해결될 거니까 지금은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예, 예,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 다음 말할 내용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어, 딜리안 조커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무 어빌리티 위주로 싸운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저도 지적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어,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너무 어빌리티 위주로 싸운다는 내용은 기본기를 안 쓴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제 여쭤보고 싶은 게이거를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안 쓴다는 거를 본인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거리에 맞는 행동을 한다. 거리에 맞는 행동을 한다. 음, 음. 뭐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아직 하구나가 카고나 자세가 지금 머리에서 비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도 포함이에요. 일단은 왜냐면, 기본기로, 그러니까 기본, 여기서 말하는 어빌리티로 싸우고 기본기 한다는 게, 거리를 벌린 상태에서 어차피 할수 있는 게 겐지는 강 아니면 어빌리티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어빌리티 위주로 싸운다. 즉, 기본기를 안 쓴다라는 문제가 어떻게 연계가, 어디, 어디서부터 엮이기 시작하냐면, 어, 어디까 제가 이해한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본기를 안 쓴다는 건, 단적으로는 프레임 트랩을 안 쓴다는 얘기가 돼요 프레임 트랩 일단은 뭐 대표적인 건 카고를 안중안중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게임하시면서 카고를 안중을 써봤잖아요 그죠? 써봤는데 왜 나한테 프레임 트랩을 안 쓴다는 말이 나올까 이게 어떻게... 왜... 저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난 분명 안중안중을 썼어 근데 막 나보고 프레임 트랩을 잘안 쓴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저상대방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물론 프린트랩 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이라는건 그거 말고도 있거든요. 여러분 잘못 쓴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잘못 쓴다. 인데 사실 그럼 프린트랩은 잘못 쓴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게 안중, 안중을 했는데 상대방이 프린트랩으로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렇죠. 의도 의도 자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프린트랩을 썼는데 왜 그걸 프린트를 못 받아들일까 이 말은 어디 왜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어, 대표적으로 압박을 할때 이제 기본기를 쓰실 때그러 예, 반대로 이제 역지사지를 해보면 됩니다 딥더이브님이 오늘 그랑님 그 상대로 싸울 때 안중 안중하다가 프린트랩에 걸렸잖아요 뭘 내밀려다가 그죠 맞으셨죠? 그 맞으셨을 때왜 그걸 누르셨어요 이게 좀 이제 귀찮으실 수도 있긴 한데 예 딜키 하려고 그쵸 상대방이 그거를 보통 상대방이 프린트를 했거나 걸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이 그거 할때뭘 내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멀쩡히 가드하고 있으면 프린트에 절대 안 걸려요 물 내밀었다는 얘기 물 내밀어서 팔이 잘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통 기본기에 맞는다는 건 가드를 안 하고 뭐 행동한다는 건데 그 행위가 왜 발생하냐면 상대방이 압박을 하다가 잡기를 할 경우 아니면 뭘 사기를 치려고 할때 뭐 오버헤드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은 상대방 기술이 후딜레이를 커서 딜키하기 위해서 누르는 경우거든요 지금 이제 딥 대표님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거를 후자가 적용되긴 했는데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상대방이 어, 뭘하나가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제가 반격이 있던가? 얘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걸 한 다음에 후 딜레이를 하려고 그러니까 후 딜, 딜케를 하려고 이렇게 비빈다고 할게요 비빈다고 할때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프렌트 앱이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왜 비비냐면은 그냥, 그냥, 그냥 가만히 있어볼게요 얘가 가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레버 중이어서 에시브에 맞지 레버 중이 되는 거구나. 아 가드 하나 가드 전부 가드. 사실 그냥 멀쩡히 가드 하고 있으면 프린트랩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멀쩡히 가드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다가 하 잡아서 잡았어.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다 하 잡어. 그럼 이제 얘는 거기서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프린트랩민 줄만 알고서 가만히 막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더워서 잡기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잡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통, 뭐, 짤을 비빈다든지 아니면은, 아볼랑 승용 누른, 누른다든지, 그죠? 아니, 뭐 아니면은, 오버헤드가 안 잡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오버헤드를 누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죠? 이제, 마,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프린트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잡기를 의식하고서아 잡기 나올지도 몰라 약 비벼야지 하면은 그때 프린트립이 나오면은 그거에 걸려서 죽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격투 게임에서 돌아가는 심리 영역인데 아니요 아니요 사실 그거는 어떤 게 닭이 먼저냐 아리 먼저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네, 그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왜냐면 저도 사실 이거는 어,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좀 굉장히 난, 뭐 해야 되나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실, 좀, 시기상조를 하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 딜리언 초코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해서, 낫다고 생각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그쵸. 지금, 혹시, 첨 아마 어제였지. 어제, 어떤 분이, 센타우님이셨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직접, 이거, 직접 약찰나 보여주면서, 약찰나, 가드되면 분리, 한 다음에 또시 뛰는 거를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거랑 그거랑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안중을 한 다음에 달려가서 잡는다는는게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중하고 나서 제가 유리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 트랩이 성립하는 것도 이렇게 가드시킨 이후에 내가 유리해서 그 이후에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제 좀 주의하시면서 이제 계속, 뭐지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을 이해하려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이제,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 그, 길리안 초코님이 어빌리티 위주로 싸운다고 얘기를 한 거, 제가 기본기를 안 쓴다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제 아직 스페 트랩이나 기본기 유불리가 좀 오르셔서 발생한 문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기, 그 기본기 사기치는 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려면은 잡기가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네. 앞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파스티바 일 정도로 많이 잔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상대방이 잡기를 의식을 해야 여기서 내가 내밀 때 잡기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해서 거기에서 팔을 내미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을 하실 때 잡기를 좀 많이 섞어보는 걸 연습을 해보시오 잡기가 사실 이렇게 막 콤보 중간에 어떻게 끊고서 넣어요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이제 몇번 게임을 하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보이신 것 중에 달리다가 한 다음에 이거 이거 이거 가드가 되면은 가드 된 다음에 짤 잡기 하는 거 이게 대, 진짜 대표적인 거거든요 끼... 반역성. 이렇게 이거 보통은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거 푼다고 하면 대충 이제 아예 예측해 보고서 푸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걸로 하는는지 아니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눕혀놓고 눕혀놓고 점프해서 점걸이 점프하고 점공 깔면서 다가가가지고 또 바로 잡고 몇번 해봤죠? 디자이너 그 이거는. 그런 식으로 잡기를 많이 이제 상대방이 이 사람 또 잡기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그거를 파괴하는 선택지를 상대방이 내밀게 될 것이고 그거를 이제 프레 트랩으로 잡아먹던지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이거 잡기 풀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그때 이제 오버헤드에 깨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기본기에 뚫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하고싶은 말은 잡기를 자주 섞으시면 좋다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잡기를 풀어도 완전 예치명으로서 즉발로 잡기 풀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이득이에요 그래서 잡기는 하시는게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음. 일단 오늘 길리안 조건님 얘기하셨던 내용은 두 개고 인력 타이밍 관련해서는 직접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왜 입력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공간에 가드하고 어, 가도 반격으로 원약으로 할게요. 보통 대표적인 나롬의 프린트를 보면 안주한 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입력하면은 어 지금은 그냥 되는데 이게 언제 지금 왜야뭐할 일인가 안되지 아무튼. 안중을 너무 막 입력하면은 오히려 정타이밍에 안중이 안나가지고저 사이에 상대방 비비는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정타이밍을 딱딱 입력하면은 어떤 타이밍에 상대방뭘내버도 안중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타이밍을 입력하는 거를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그렇죠 사실 이 게임이 조금 생각보다 널널한 거지 원래는 그게 맞아요 음.. 뭐 일단 대충 기장님께 설명 드리는 부분은 이제 아 이플레이 보고서 제가 느낀 부분대로 설명드릴 건 이거였고, 아,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 딥다이비 님이 게임을 하실 때, 보통 어떤, 어디를 보고 하세요? 눈이 어디, 어느 쪽을 보고 하세요, 게임을? 최단 상대 케이 그러면 오늘 그랑을 보실 때, 그랑을 보셨을 때, 그랑하면은 가장 먼저 지금 일단 경험이 부족하시고, 아예뭐 오늘 처음부터 보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붙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랑을 하면 이제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그랑이 뭘하고싶어할까 예, 아니 제 캐릭 보는 거는 뭐이구나다 그렇죠. 뭐 아예 무조건 맨날 상대방 캐릭만 볼수볼 수는 없으니까 장풍 오케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장풍은 이 게임에서 결정타가 되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경험을 쌓으셔야 하는 이유가 이거이기도 해요. 캐릭터가 상대방, 내가 지금 상대방 하는 캐릭터가 뭘 가장 하고 싶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오늘 그랑 같은 경우그랑 키기 겁나 유명하죠? 이게, 오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그이 거리면은 그랑킥 온다 하는 그, 그 위에,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각 캐릭터마다 그 자신의 주력기가 있어요. 뭐, 네. 이, 이, 지금 눈앞에 있는 벨리에 같이 내미는 거다 주력기인 얘는 빼고, 얘는 사기캐니까. 예, 네,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점프하면은 이제 뚫리거든요. 찰나가. 그래서 상대방도 별로 저거리에서는 이제 점프를, 차, 장풍을 잘안 던지고 차라리 그랑킥을 까던지 아니면 그냥 점프해서 오던지, 예, 네, 그쵸. 그냥 대시해서 까는 기본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더, 계속 설명드리자면은, 오늘 그랑 같은 경우는 그랑 기이 있고, 이제, 그, 뭐 카타리나 같은 경우, 카타리나도 이제 강인 챔터라고 찌르는 게 있어요. 네, 장풍 던지다가 상대방이 뭐 실수하는 건 히르기, 찌르기만 보거든요. 그 캐릭터로. 네, 그렇죠 왜냐면은, 기본기를 하기엔 애매한 거리인데, 그래도 장풍을 누르면은, 왜냐면 장풍, 이, 이 정도 거리면은, 이제 장풍 보고서 앞부르기 누를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면. 어,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찰나 관련해서 겪으시는 그 것들은, 뒷다이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찰나가 좀 설계가 그런 거지. 예. 아무튼 제가 계속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그랑 같은 경우는 그랑키 이제 뭐 상대하실 캐릭 중에 뭐 로아인도 있을 거고 로아인은 제가 어 따로 지금 아는 친구가 있어요 로아인 이번에 에이급 올라간 친구인데 걔가 사실 공격 옵션 같은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좀 초대해서 로아인 경험도 좀 쌓게 해드리려 하는데 그래서 로아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떤 주력기가 있고 뭘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플레이하면은 좀더 게임을 풀어야 수월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게벨리아이고 그랑이라고 할게요.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거리 이 거리가 유지가 되면은 이이 이 대충 대충 이이 이 거리쯤이 유지가 되면은 그랑들은 거의 무조건 1 0중8위로 그랑킥을 치고 싶어요. 왜냐면 그랑킥을 치면 자기가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랑킥을 까서 접근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맞으면 대박이에요 맞으면 사고는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맞으면은. 나한테 들어오는 리턴은 굉장히 커. 근데, 그식이 막, 막혔을 때, 예, 그렇그랑식이 막혔을 때, 나, 내가 부담 가져야 될 리스크는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딥데이브님께서는, 뭐, 예, 방어하는 입장으맞칠게요 일단은. 방어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그식을 까고 싶어 해. 까고 싶어 하는 게 보여. 그러면, 내 속에서 그랑킥을 대비로 선, 그러니까 좀 해야 되는 답안지를 미리 작성해 둔다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저기서 그랑킥이 뭐 거의 어렵긴 한데 거의 어렵긴 한데 그랑킥을 깔려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승룡을 누른다 뭐라든지 아니면은 강그랑킥은 사실 거의 대책이 어려우니까 그냥 강그랑킥 그랑킥 날아오는 거는 얌전히 막아진다 그전까지 장풍 쓰는 것들은 찰나로 잡아먹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걸 제가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상, 상대방 캐릭터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 캐릭터를 잡으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막는 선택지를 답안을 미리 작성해 두세요음 그, 그걸 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랑은 이제 그랑킥 막히면은 할 거는 장풍 던지는 거 아니면은 점프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랑에서 그랑킥 오는 거를 승용으로 천인의 선택지를 작정을 했어요. 복으로 그래서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그런킥 날아갔잖아. 날아가면 이제 올수 있는 선택지가 점프해도 오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맨 처음 설명들이니 그 점프는 보통 편하게 가고 싶을 때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서 연장선이에요. 그런킥이라는 접근 전환이 사라졌으니까 상대방이 달려서 와야 되는데 달려서 오기에는 나름미와 원강이 깔린다든지 그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점프해서 오는 거야. 점프해서 오면은 그거 잘 기다렸다가 밑강 아니면 승룡을 지시던가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택지를 대응할 답안을 정어놓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 적용서쓰면은 그거는 확실하게 해두시는 거죠. 이게 앞서 몇번 언급했던 의식분배와 음, 의식 연결된 영역입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서 대공을 굳이 다 지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금 다르게 생각도 있긴 한데, 대공을 보실 거면은, 대공을 보실 거면은, 딴 거를 놓치고 본다는 건데, 상대방이 점프를 별로 안 띄워주는데 대공을 볼 이유는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잘 선택하셔야 을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볼 건지.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무엇이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좋아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정도 거리 막 유지하고, 막 오고 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이 정도 거리에서 뭐 비특하겠죠, 당연히? 이 정도 거리랑, 아니면 이정도 거리에서는 그랑키 까고 이정도 거리에서는 장풍을 날리고 할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해야 되는 선택지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그걸로 제대로 대처를 성공한다면 제대로 대처를 성공한다면 보통 상대는 그거에 대한 이미 다 막히면 은 자신이 내밀 수 있는 그 선택지들이 준비하신 답안지막히는 점프해서 오는 걸 선택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밑강으로 대공을 치면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뭐좀 아직은 잘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솔직히 그 지금 뉴비 대회 분들이 어, 다 완전히 그... 처음... 시 그렇죠 아직은 좀 이해가 안 될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내용 그 부가적인 내용은 다, 지, 다 치우더라도 그냥 상대방 케이크 가장 하고 싶은게 뭘지 그것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공을 칠때 망설이면 안 된다는 거 저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대공을 못 치는 이유는 망설여서 못 치거든요 예. 그쵸 저거에 저거 제가 망설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거 이 궤도를 승용으로 쳐야 되나 아니면 밑경으로 칠수 있나 그걸 고민하다가 맨날 늦게 누르고 카운터를 맞고 죽거든요 근데 딥다이브님은 사실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충분히 반응은 잘 나오세요. 저는 어, 대공을 찌기 시작한 게 게임 플레이 한 550시간 뒤부터 게임 대공을 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딥다이브님이 대공이 살짝 이제 가끔 셋시거나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망설이실 바에는 그냥 이제 상대방이 뭘 하던 그냥 편하게 치도록 강성용을 누르시든지 아니면은 일단 5뭐 아니면 도다라고 하는 그냥 밑강을 누르시든지 밑강 눌러도 사실 퍼니쉬 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퍼니쉬. 많이 받는다 치면은 퍼니쉬는 뭐 카운터만큼 아프게 엄청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어,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였어요 뭐딴거다 어려우시면 내 앞에 내가 지금 상대하는 캐릭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정보가 없다면은 맞아보면서 1라운드 한 맞아보면서 이게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상대방이 뭘 하고 싶었는지 그거를 이제 잘 확인을 하시고 그거를 어떻게 눌러서 대처해야겠구나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어, 이럴 때 어떤 답안지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냥 그때 당연히 부담 없이 저희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걸 위해서 저랑 이제 선생님이 있는 거니까 지금 네 오늘 어, 딥데비님께 이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대충 그 정도고 어, 나머지는 뭐 이제 센터우리님인데센터우리님은 이제 선생님도 이제 저랑 비, 대충 비슷한 내용을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피드백할 때 해결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따로 녹화 일단 또 해서 링크를 드릴 예정이네요 그래서 딥데비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 최대한 빨리 해보려 했는데 45분이나 됐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뭐 별거 없는, 별거 없는 몸이 그,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드는데, <웃음>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뭐, 진짜, 제 설명 같은 게좀잘 못해서, 돌로돌로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상대방이 뭘 하고 싶어 할지 생각해보기, 그리고, 어, 맞나? 그리고 이제 그, 잡기를 많이 써야, 이 예, 상대방이 그거에 말리기 시작한다 그거. 그리고 예, 눕히고 아, 나서 눕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제 저희가 카고라 자세를 알려드릴 테니 그걸로 해결하실 수 있다 예. 그거 말고는 이제 콤보 연습, 예, 연습 좀더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점프는 좀 내가 편하게 가고 싶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선택지다 그만큼 위험한 선택지니까, 걸어서 가는 걸로 연습해보자. 이 정도. 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백지까지 고생 많으셨고, 좋은,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다이버님 내용은 이정도로 하고 계속 녹화가 되고 있겠지 그냥 이제 센타우리님께 이제 드릴 말씀인데 센타우리님께서는 이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어, 강스기를 너무 많이 들으세요. 강스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는데 강습기. 이제 강습킬를 제가 강습를좀 일단은 피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제가 약찰나 중찰나 강찰나를 순수로 쓸게요 약찰나 데미지 700 중찰나 데미지 700 강찰나 데미지 700 보시면은 약찰나, 강찰나, 중찰나, 그니까 어떤, 어떤 찰나든 대비진다 통일해요.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선딜이 짧냐, 후딜이 짧냐, 아니면 선일둘다좀 짧냐 그 차이거든요. 찰나는. 그리고 자 이제, 그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은, 대치 부분에서 대치하실 때, 강경화수월이랑 지상강섬을 그리고 강철나 이렇게 순서대로 탈밍 없이 다 누르셨어요 근데 이세 스킬 중 하나도 가드가 안 되셨거든요 이게 어 좀이제 문제인 부분은 뭐냐면 이 게임에서 스킬이 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을지 궁금해요 스킬에 쿨이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 해당 스킬이 강으로 발동될 시에 이 캐릭터가 사기를 칠수 있던가, 굉장히 좀 유리해진다던가, 그러니까 그 후상을 유리해서 또 거기서 뭘할수 뭐 있다던가, 그게 아니면 콤보가 안 되던 게 되게 연계가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쿨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 생각은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게임을 하면서 스킬을 강으로 쓰실 거라면 확실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특히, 찰나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 보여드린 것처럼, 데미지가 다 다른 대신에, 후상황이 달라져요, 후상황이. 이제, 여기 보자 간격 설정. 어, 일단 가드를 하는 걸로 하고. 가드고 가격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로. 자, 약찰나. 상대방이 가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분리로 뜨죠. 중찰나. 충전하고 살게요. 유리죠? 맞느냐. 충전을 안하고 그냥 바로 쓴다 해도 선딜이 길 뿐이지 맞으면 제가 유리예요 강찰라 선딜도 짧고 후딜도 짧아요. 이건 뭐 프레임 단위로 가면은 아마 중찰라가 가듯이 강찰라보다는 조금 후딜이 없을 거예요. 더더더 더, 더 유리할 거예요. 그거는 그 어디다니가 타자 그냥, 알면 좋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강찰나를 쓰는 게, 보통 어떤 이유냐면, 이런 식으로, 후성형이 유리잖아요. 발동도 빠르고, 후성도 유리하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압박을 넣다가, 강찰나로, 강찰나를 갑자기 찍어서 넣어서, 상대방 가드되면은, 제가 유리잖아요. 유리기가 되면, 이제 달려가서 잡는지, 달려가서 오버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유리하니까 내밀 수 있는 선택지들이 생겨요. 유리하니까 내밀 수 있는 선택지는 어제도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살짝 그런 설명도 드렸는데 내가 불리하는 어떤 스킬을 썼어요. 약찰날을 가드를 시켰는데 내가 불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달리기 시작하면 은 상대방이 이미 뭔가를 눌러서 공격이 깔려서 내 눈앞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린 상황에서 뛰어서 다가가지 말란 얘기가 그거거든요. 강찰나로 제가 가드를 시키잖아요 유리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내가 뛰어 가도 상대방이 아직 가드로 그 가드로 인해서 밀려는 좀 가드 상태 가드가 굳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가드 때문에 거기 가드에서 풀려나고 있는 상태라고 상대방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좁아져요 바로 발동이 빠른 약을 비빈다든지 무적기를 누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뭔가를 행동을 취하면 려 보통은 내가 요리할 때 이제 해야 되는데 강철나는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면은 굳이 차라리 강으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뭐 눕힌다든지도 이제 좋은 선택지인데 어쨌든 지금 아예 안 맞으셨으니까 호공에다가 쓰면, 공에다가 다가오는 거를 견제용으로 쓰시는 거라면 약찰나 아니면 중찰나 충전 왔다가 뗀다든지 하는 으로 충분하세요. 음. 이거는 이제 찰나뿐만아니 지상 섬물에도좀되는 문제입니다. 지상 섬물도 약찰나나 중찰나가 어디에 가득이냐에 따라서 제가 유불리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세 조정하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제 어둠도 거리 벌어졌을 때약 찰나 같은 거 날아오면 은 상대방이 발동이 좀 어... 궤도가 보인다. 그래서 이제 대처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약 찰나 같은 같으면은... 거는 잠깐만 아씨 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불리해요. 약간 불리뜨죠 그리고 중도 넘어가죠. 넘어가서, 이거 바로 넘어가서 제가 유리가 뜨긴 한데 올라갈 때 기, 시간이 길게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약간 물리가 뜨는 게 보이시죠? 약중은 이래요. 근데 강은 무조건 제가 유리해요. 어디를 맞추든 이렇게 해서 제가 유리고 약중 강, 선물로, 창 마찬가지로 중을 냅두고 강을 누르시는 선택들은 내가 유리한, 내가 후상황이 유리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 상대방을 곧바로 잡든 아니면은 짤을 비비든 왜냐면 내가 잡을 걸 생각하고 상대방이 팔 내리면은 그걸 짜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쓰기 위해서 강을 쓰는 그게 아니라면은 호공에서 강을, 강 선물을 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찰나랑 서머리 얘기고, 반대로 경화수월. 경화수월은 어제, 이제 그제죠?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경화수월은 약중간 어떤 걸 쓰던 불리에요 즉, 위에 설명드린 찰나랑 서머리랑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경화수월은 왜 강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경화수월은 콤보, 연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경화솔이 있고 없느냐고, 콤보 성립 여부가 바뀌어요. 예. 네. 약 경화솔로도 콤보는 안 되고, 중으로도 안 되고, 강으로만 되잖아요. 원래 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화솔이 없으면은, 나도에는이 데미지 활약 자체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이거, 이거. 첩 다음에. 네, 보시면 4,800 그냥 대충 들어갔죠 대충 때렸는데 경화수 없이 콤보를 넣어볼게요 애초에 경화수 없으면 여기서 콤보가 잘안 들어와요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근접해서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근접해서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면은 이것도 안 들어가네 아니, 뭐 5위까지는 들어가겠는데 이런, 이 정도? 데미지 보시면 2890이죠? 굉장히 차이가 커요. 경화수월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데미지. 어제 한번 여기서. 오케이. 3500. 보이시죠? 경화수월 있고 없고로 데미지가 1400 정도가 차이가 발생해요. 아 1400. 1000, 맞나? 1400? 1800. 오케이, 1300. 아무 데미지가 이 정도로 급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경화수월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콤보 파츠의 가장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3월이나 승룡은 없어도 콤보 데미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좀더 세겠죠. 근데, 어, 없어도 콤보 주력 된지는 없는데 엄청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데 경화수로은 입고포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경화수월로 마찬가지로, 게다가 이제 콤보 시동기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콤보안 들어가잖아요. 구석에 있을 때, 상대방 이제, 후딜로 가드시켜놓고, 상대방이 딜레이 캐치하고 싶을 때, 그걸 오히려 역으로 놓리고경화수월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 본인이 어떤 걸 노리고 쓰시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허공에 이제 좀 오는 걸 막기 위한, 전제 압박용으로 쓰실 거면은, 강경화수월은 쓰시면 안 돼요. 통통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도 굳이 쓰실 거면은 이제 약경화 소를로 이제 이렇게 이걸로. 중경화 소울 하면은 컷밸이 나가서 막히면 죽는 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얘기하신 것처럼 약경화로 이걸로. 오케이. 아무튼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어빌리티를 강으로 쓸 이유가 없다. 그, 센터니님 보통 쓰신 경우는 강어이을쓸 거면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음. 일단, 어, 센터오니님께서는 제가 좀더 리플레이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충 제가 봤던 경기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이고, 이 부분 외에는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딥다이버딩이랑 이제 겹쳐요. 그렇 때문에 이제 앞부분의 내용도 좀 보고서 이제 한번 본인 남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는 딥다이버이랑 똑같이 국민콤보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국민콤보는 이제 그 저희 나름의 기본콤보 말씀드리는 거고, 어, 마무리를 카고르 자체로 하시던 연습을 하시던 아니면 겐지 자전로연습하시던 어떤 자세로 연습을 하시던 그냥 공부 마무리 완주하는 걸 목표로 해서 좌우 어디서든 연습이 그러니까 어디서든 나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와주세요 어, 저희가 뭐거 진짜 소프 아니고 숙제를 준비해 말씀드려도 바쁘시면 당연히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억하시면 더 즐겁다 라는 게있어 아, 마찬가지로 이 많이 보신다면, 이 영상 보시느라 이 고생 많으셨고, 어,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길게 길게 설명드린 거, 좀 양해 말씀 미리는 아니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